눈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지요 흥겨와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에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많리 다녀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어서 나가자 즐겁고 신난 크리스마스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알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임든한 해였지만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그래도 수고 많이 셨습니다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인 사람들 건강하십시오 2020년 많이 힘드셨죠 어, 그래도 연말연시 기쁨과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힘든 한해였는데요 사랑과 기쁨 가득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힘내시고요 정말 내년에는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그리고 은총 가득한 일들만 함께 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보내왔던 크리스마스처럼 떠들썩하고 많은 사람들과 보내지 못하겠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따뜻하게 그래도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도 이 연말만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시름을 다 잊으시고 한 연말 보내시고요 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자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올 연말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기도할게요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올 20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복과 함께 행운이 여러분들을 팍팍 기도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죠? 내년에는 더 좋은 일회복하일 일 많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한 해였는데요. 어, 이번 연말에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 동안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였지만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해잘 정리하시고요 연말 정말 따뜻하고 기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손 깨끗이 쓰시고 항상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 2021년도 다가온 한 해는 아, 다들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였지만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